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DBR 읽어주는 남자 한병민 김남구입니다 네, 말씀드릴 내용은요 DBR 144페이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들을 장자철학 노자철학으로 풀어서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경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업종들끼리만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경쟁의 경계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젠 방송국끼리의 경쟁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우리 업종에 없던 경쟁자들이 막등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자일 애자일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절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 김영수 선생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부터 나온 건데 그 철학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일반 매니지먼트에 적용해도 될것 같다 그래서 음. 이제 최근에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음. 방식인데요 경영의 음. 기본 뭐 상식? 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 있는 포인트들이 뭐 예를 들면 딱 이렇게 멋진 기획을 열심히 해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뭐 상품을 딱 내야 된다 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툭 던져보자 <웃음> 기본 과정 세우고 한번 던져본 다음에 고객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뭐 맞춰가자 단어 뜻 자체가 민첩하다는 거잖아요뭐 예, 예, 그것만 뭐... 생각해보면 어, 요즘같이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는 빨리빨리 우리가 피드백을 내지 않으면 시장 시그널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같아니다그럼에자일 네. 조직으로 우리 조직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 칼럼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가 뭐냐면요 조직 내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 소통이 중간에 단절된다. 이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라도 이런 경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소통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자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무릇 도에는 경계가 없다. 경계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유교 철학은요, 정답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혁신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좀 힘든 철학을 좀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절도 좀 지켜야 될 거고. 그러게요. 임금은 임금 나와야 되고, 네. 뭐 신화는 신하다와야되 신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대리와 부장님이 만나면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나요? 뭐 예전 관점이라면 당연히 대리가 먼저 인사해야지라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상되는 거죠 그런 경계를 없애는 기업들의 노력들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제가 보기엔 이제 자율 좌석제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엔 각자의 자리가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직급이 높을수록 창가에 좋은 자리 근데 이제는 그날 그날의 업무에 따라 먼저 온 순서대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많은 기업들이 속속 도입하더라라는 거죠 리더십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되게 훌륭한 CEO 중에 한 분은 별명 김대리거든요 <웃음> 사장인데 사업 아이디어 같은 걸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좀 고도의 리더십 행동이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사장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음. 떠보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 정말 경계가 없는 부담군요 대단한 거죠. 자애자일 조직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현장 경영입니다. 우문현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항공사 임원분들이 매번 1등석만 타고 다닌다면 시장에 있는 우리 고객들의 그런 속마들을 제대로 알수 있을까. 현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1등석에 타고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다는 라게 아니고요. 어, 일반석을 타면서 고객과 함께 어, 그 호흡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항공사들이 혁신이 잘안 되는 게 음. 일반인들이 겪는 그 예약, 발권, 뭐 현장에 가서 막뭐 증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그냥 프리패스하고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렇게 더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원에 가가지고 동물을 보고요. 그 자연 전체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임원들 정도 되면 동물원에 가실 게 아니라 밀립으로, 정글로 직접 들어가셔야 된다 애자리 조직을 만들 위한 세 번째 어, 이 칼럼에 나와 있는 얘기는 물음표 던지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질문이 허락되는 문화. 우리 대부분의 조직은요 사실 질문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에 따라 까라면 까야 되는 문화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감히 질문을 하나요?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심사원들 데려다 놓고 영화 담당 이원 이렇게 쭉렇게 자기 사업을 이렇게 설명하고 뭐 이런 기회가 있었대요. 네. 데 그 영화는, 원래 이제 옛날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 개봉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를 이렇게 딱 설명했는데 진짜 14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이런 음,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한 번도 왜 그래야 되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네. 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모든 채널 동시개봉, 어. 뭐 시리즈 뭐 1편에서부터 끝편까지 뭐 한꺼번에 동시개봉, 막뭐 이런 식의 이제. 파격적인. 넷플릭스가 이어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요즘 이제 경영 환경을 뷰카라고 그러잖아요.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정답을 이제 알수 없는 세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애자일 할 수밖에 없는 한번 두드려보고 아니면 또 다른 유연함을 가지고 변화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요약을 하자면 그런 애자일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 조직 내 경계를 없애야 된다. 두 번째 현장 경영.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방금 소개해 드렸던 질문이 허용되는 문화 이세 가지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